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블록체인 5학년, 뭐6반 <웃음> <웃음> 블록체인 5학년 6반. 와! <웃음> <웃음> <웃음> 네, 블록체인 5학년 6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블록체인 나무 앞에 채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세훈 엄마 백기순입니다. <웃음> 오늘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나요? 저에게 네.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네. 궁금한 게 아주 많아요. <웃음> 오늘 오늘이 날이에요. 들어보세요. 네. 네. 어, 블록체인. 네.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음. 그다음에 비트코인. 음. 이런 단어들이 되게 생소한데 그게 각각 어떤 건지 생각을 음. 듣고 싶어요. 아,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세 가지의 차이에 네네. 대해서 그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암호화폐는 암호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화폐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고 그럼 이제 더 헷갈리는 질문이 그럼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은 뭐가 다르냐? 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먼저 나오고 나서 아 이런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되겠구나 이런 지평? 이런 게 새로 생긴 거죠. 음.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 2009년에 딱 나왔을 때 암호화폐, 뭐 이런 블록체인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암호화폐들을 막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뭐 다른 데도 쓸수 있고 근데 우선적으로 가장 큰 활용 방안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일본에서 시작한 거야? 아, 아닐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음.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블록체인 백서를 만들었다라는 걸 음, 것 때문인 거였어요. 네. 음, 네,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전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나카모토 씨는 비트코인 백서를 올리고 사라졌어요 되게 근데 잘한 일이죠 왜냐면 사라지지 않았으면 전 세계 국가와 은행들이 이 사람을 쫓아갔을 테니까 그래서 근데 아마 일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처음 사용된 기술인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 건데? 비트코인을 얻는 아. 방법은 사실 뭐 거래소에서 사거나 비트코인 있는 사람한테 받아오는 건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금을 캘을 때 원래 채굴을 한다고 하잖아, 마이닝을 할 때? 음. 근데 그런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채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약간 금처럼 발행량도 한정되어 있고 음. 그래서 진짜로 디지털 노동을 합니다 채굴업자들이 광부들이 곡괭이를휘둘르듯이 전기세와 컴퓨팅 칩으로 디지털 노동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어요. 음. 금처럼.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그러면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채굴을 하는 게 당연하죠. 금을 준다니까. 음.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니까. 그러면 화폐를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노동에 대해 비트코인이라는 한정된 자기네 소중한 화폐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까? 그랬을 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은행 없이 은행이 하는 업무를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주체가 없이 그러니까 은행이 없이도 은행이 해주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부 기록이라던가 누구한테 얼마가 있고 누구한테 뭐 보냈어 그럼 걔 장부가 올라가고 이런 오퍼레이션을한 실무단에서의 일을 해주고 그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은행이 로고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네. 파란색이 신뢰를 상징한대. 그러니까 그 신뢰가 사실은 그 금융의 기본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럼 그 신뢰는 비트코인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어디서 신뢰를 담보하느냐고 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암호학이 나와서 비트코인 공책에 블록체인에 한번 응. 기록된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암호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여서 그 불변성을 담보해주는 게 채굴업자들이에요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진짜 실무 진단에서의 장부 기록을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어, 은행이 원래 제공하는 그런 신용 음. 신뢰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채굴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래? 그럼 지금도 누군가가 채굴을 하고 있어? 네. 엄청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디지털 돈이다 보니까 편한 게 인터넷에 치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와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채굴된 비트코인들이 쫙 나와 있는 음, 거야. 그러면 이제 어, 얘네가, 얘네가 채굴업자야. 얘가 채굴했다. 얘가 채굴했다. 그래서 리워드로 이걸 음. 받아갔다 지금은 한번 채굴에 성공하면 12.5 비트코인을 받아봐요. 현재 비트코인이 몇 개나 있는데요?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음, 어, 1,814만 음, 개. 그러면 음, 비트코인이 이래요. 어느 정도 개수가 차면 더 이상 안 하는가, 채굴을? 음, 네. 처음에 비트코인을 프로그래밍을 할때 2,100만 개만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2040년이고 음. 어, 지금은 거의 86%를 채굴을 끝냈네요. 반감기라고 채굴 보상은 계속 줄어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전체 발행량이 음. 줄어 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도 종류가 많던데 비트코인 있고, 비트코인 골드가 있고 뭐 하나가또뭐 있었는데? 뭐, SV 있고 이렇게 뒤에 뭐가 음. 붙는 애들이 많아. 음. 비트코인 캐시? 아. 그게 그 뭐가 다른데? 블록체인이 진짜 블록들이 이어져서 체인을 만드는 음.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럼 그 체인이 포크라고 하거든? 이 포크가 나눠져서 이렇게 집어먹는 거구나 그래서 음. 체인이 포크를 할수 있어 그래서 이게 채굴업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음. 그래서 채굴업자 중에 예를 들면 지금 블록체인 공책 하나가 A4용 지 사이즈야 음. 근데 어, 나는 B4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더 음. 많이 쓸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채굴업자들은 야 우리 B4로 하자 그럼 이제 음. 갈라져 나가는 거야 우리는 B4 사이즈 우리는 A4 사이즈 음. 그렇게 채굴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계속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분리가 돼 그럼 그게 똑같은 화폐고? 가상화폐고? 어, 다들 암호화폐지. 근데 이제 별개로 작동하는 거지. 왜냐면 다른 룰을 가지고 있잖아. 음. 그게 네트워크라는 게 똑같은 룰을 따라야 네트워크잖아. 음. 어, 근데 이제 다른 룰에 따라 작동하는 애들 있거든. 음. 음. 그래? 그러면 그 채굴은 어떤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 건데? 음, 채굴은 사실 우리도 다할수 있어.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채굴이라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고 했잖아. 비트코인 채굴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받는 거니까 막 사람들이 음, 많이 그렇겠지.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조직, 기업이 하고 있어 근데 옛날에 비트코인이 뭐 1달러 간다 가자, 1달러 가자 막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그비디오 게임하는 거기에 있는 칩만으로도 GPU만으로도 채굴을 할 수가 있었어 되게 바가 낮았지 근데 그때는 가격이 낮았으니까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았고 지금은 농장이라고 해, 공장처럼 정말 우리가 뭐007 영화 상상하면 나오는 그 빽빽하게 침이 꽂혀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음. 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전용 칩이 있어 그 칩만 쫙쫙쫙 꽂아가지고 전기세가 싼 중국 시골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기업화된 음. 형태로 하고 있고 어, 그래? 그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 할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전기하고 컴퓨팅 칩? 이두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막 중국 시골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하고 대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런 거는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컴퓨팅 칩 만드는 그런 공급업자들은 있어요 음. 어 그래 그러면 이더리움도 채굴을 어, 뭐 이더리움. 하는 거야? 이더리움도 암호화폐를 누군가는 이제 만들어 줘야겠지? 근데 그걸 채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을 캐는 느낌으로 디지털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 거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은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 비트코인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보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컴퓨터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컴퓨팅 자원을 생각해보면 우리 집 컴퓨터가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보상이 계속 주어졌대니까 그러면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어떤 화폐를 자기네만의 화폐로 쓰려고 개발을 한는데 그것도 채굴을 하는 건가? 네, 채굴하는 방식이 걔네도 있을 텐데 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걔네는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도 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비트코인 얘기할 때 어, 우리도 채굴을 할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음. 근데 걔네는 일반인은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걔네의 조건은, 그러니까 채굴 업자가 되기 위한 걔네의 조건은 100만 달러를 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얘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뭐 페이스북 코인 팝니다. 이건 음, 이제 음. 약간 걸러들어야 되는 얘기인 거지. 왜냐면 지금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됐어. 그 채굴업자들이 몇 개의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뭐 원래 있었던 애들은 뭐 마스터 비자 카드 이런 결제 업체들하고 음. 되게 큰 세계적인 VC들 이런 애들이 100만 달러 내고 내가 채굴업자 하겠다. 음. 아, 뭐 이제 컨소시엄 맞는 거지. 그래,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채굴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음. 없어? 일단 비트코인은 응. 채굴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다른 채굴 업체가 해온 비트코인을 뭐 거래소에서 사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거나 근데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코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화폐? 마치 한국에서 원화를 쓰고 중국에서 위안화를 쓰듯이 우리가 커뮤니티의 화폐라는 성격이 좀 있어.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보상형으로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라는 서비스가 있잖아 근데 우버드라이버는 음. 이 네트워크에 열심히 기여를 하죠 음.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운전에 대한 피로 받는 건데 어, 지금은 사실 우버 주식으로 보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잖아 우버드라이버가 근데 어쨌거나 내 노동으로 커뮤니티의 가치가 올랐는데 그만큼의 보상을 음. 따로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코인을 들고 있으면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만약에 어, 우버코인으로 모두가 결제를 했다 그래서 우버드라이버도 우버코인으로 페이를 받고 우버 승객도 이 사람한테 리워드로 오버 어, 코인을 쓰고 그리고 나도 뭐 커뮤니티에 뭔가 기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드라이브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기여를 했을 때 오버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방식이면 모두가 네트워크에 기여한 만큼에 대한 그 성장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왜냐면 이게 주식이나 다른 게 없으니까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거기서 쓰이는 화폐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 화폐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그럼 저희 오늘 책으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어떠셨어요? 음... 그동안은 내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긴 한데 뭐 비트코인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딸내미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아, 앞으로 관심 갖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어. <웃음> 어.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